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어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그 구미에서 제가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20분 동안 짧게 다 강추해서 했었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조금 상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 또뭔가좀 좀 깊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저한테질문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건 좀 약간 살짝 가볍게 네, 그,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하소적인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을 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그냥 이제 가볍게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 이름을, 토키의 네. 나라 이 티르키라고 하잖아요. 티르키에. 근데, 네. 예전에는 이게 이제 토키라고 하죠. 토키나 티르키는사실 어쩌고 면 같은 말입니다. 네, 트루키의 입장에서는 트루키 어, 터키나 트루키에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터키란 말을 싫어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터키를 영어로 하면 치면거잖아요치면조라고 네, 하는 게이 사람들한테는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겁니다 영어로 치면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는 바로 뭐냐면 퐁키탄 퐁키탄 얘기가오는 건데 그 남녀 <목소리> 혼장 얘기 근데 이게 이제 토끼 자체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그, 이슬람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그, 한, 60, 70% 정도밖에 안되지만 어, 원래는 이제 다수가 90% 이상으로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신분증에, 그 태어날 때마다 신분증에 종교 그 기재가 안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기재를 할 때, 예, 이슬람을 기재를 해야, 예, 그, 해, 각종 혜택을 터키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종교를 하는,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개종하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터키의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은 60%, 70% 이정도밖에 안되겠그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 그래도 60-70%도 최고 숫자잖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터키탕 얘기하면 이슬람 율법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안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어떻 하냐? 트루크식으로 해가지고, 티르키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 토키스식랑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티르크라는 말 자체는, 한자로 하면 돌고리. 근데, 돌고리를, 이제, 네들언어어 이렇게 바꾸면은, 트루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트루크에서, 그, 명사, 트루크의 명사, 인 티르키에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티키가 그렇게 부일된배경이 원래, 네. 이, 그, 한국하고, 이제, 터키하고의 사이는요, 그, 원래 처음에 이제 서로 만났을 때는, 그, 뭐 혈통관계나 이런 것도, 또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은, 뭐냐면 교육의 상대로서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했고, 또, 고구려가 있었을 때전진도 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친한 국가나 뭐 이런 국가는 아니었죠. 그런 이제 그, 본국가에서 서로 국격을 마주하고 있는, 네, 그런 국가들이 그런 국가가 바로 놀골과 고구려의 관계였었는데, 었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고구려가 그 멸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좀, 좀더 이제, 심층적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죠. 여기에 그, 나타나는 이제, 그, 미, 노스리이 어, 노스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큰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역이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영어로 비 그렇게 그투어프시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스클로크라는 하는 뭐냐면 친구사기의 우정 그리고 그 가족간의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정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우정을 통틀어서 네, 한 단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카르 그 터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르데시와 칸카르데시가 있죠. 어 카르데시 같은 경우는 형제라는 뜻이 습니다 그리고 칸카르데시도 형제 근데 두두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 카르데시는 그냥 형제지만은 칸카르데시는 피난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난한 형제라는 뜻에 가장 큰 규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칸카르데시. 그런데 카르데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형제 말 그대로 형제예요. 그 동성 도생할때 형제고 가족 간의 형제 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칸카르데시는 뭐냐면 이거는 친한 그런 자기 가족간의 형제를 뜻하는 것은 뜻하는 것 이외에도 더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전장에 나서는 전우도 칸카르데시더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의형지를 가졌을 때도 칸카르데시 있어요. 각 가까워야 하박 그, 그런, 그,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을 때또 칸깔레시아가 라고 그러니까 이거은 굉장히 보면은 크면서도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가족이자 친구를 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키가면 칸깔레시아 터키 사람 되게 좋아요칸가레시아는포키 사람들이 뭐냐면 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레스토랑 가도 또 음식으로 반값을로또 깎아줘요. 예. 요즘 같는 요즘에는 좀 많이 그 자본주의가 돼있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었는데 제가 한참돌아다는때 2000년대 초 중반 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깎깔내시하니까 네. 좋아요. 음식도 반으로 반으로 깎아줘다 호텔 때도 반으로 깎아줘다 이렇게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고대 시기로부터 이어집니다. 고대 시기는 우리는 이제 고조선 시대고, 고. 그리고 터키는 다시 흉노였죠. 흉노를 터키로 보는 교회도 있지만, 모골로 보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그 역사를 선정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가 어요 일단 터키는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골도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죠. 그런데 이 흉노를 자국의 역사를 밝히는 나라가 하나 가더 있습니다. 헝가리입니다. 이세 나라는 흉노를 자꾸 역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흉노란 뜻은 뭐냐,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 흉측스러운 우애라는 뜻이에요. 고대 중국인들이 터키를비하는것같데요 그러면서 이그 유목민족들에 대한 부려움이 있고 원래 한족들은 그 농협민족들이 대다수 있이게아니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죠. 겨울, 겨울 때, 미국, 들 쳐들어서 추수하고서 다약탈이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 자기들의 그런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당연이 그, 시어할수 밖에 는 거고, 그리고 입을 나쁘게 볼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흉노라고 보는 거 그, 우리는 뭐로 부르느냐 가족들이동족이라고 했어요. 활, 자수, 북쪽 오랑캐이것도 좋은 말은 아니다요 네, 활, 참, 자수는 오랑캐라는 뜻인데 오랑캐라는 뜻이 하고 있는 뜻은 아니잖아요. 무도 사실 풍족스러운 노예라는 뜻이지만 오랑캐 그 역시도 북쪽인오랑캐이니다 그러니까 는 중국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냐? 화해 사상, 그러니까 중화, 중화 사상에 의한, 의해서 전부 다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문명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터키 그리고에 목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돌궐 터키인들은 중국 중화주의에 맞서 싸웠던 북방의 동맹체 그리고 같이 협력도 했지만은 좀 뭔가 에안 맞았을 때는 중국의 속임수에 돌아나서이 j 제 기술에 돌아나서 결국은 서로 전쟁으로 결혼이 됐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중화 중, 중화인들하고 중화인들하고 싸우기도예요 네, 그랬던. 이제, 그 동맹체이자 하나의 동독의운료체를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과 터기는 어디서 만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점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는 한국과 동거는것 주의하게 제대로 그 표현하는 곳,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조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게 우리는 돌래라고 한국하고 돌보라고 이제 보도고 그러 살았든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네. 그 드라마나 영화서 에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대로 하는 드라마 대저이 예. 네. 그그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돌보에서뭘안 <웃음> 해요. 아무것 없습니다. 결국은. 돌보대 가장 중에서요. 가장 그돌보에서 채췄는 성인 이런던 가 아닌가? 북철가 아닌데 토수로는 카칵카간이라고 합니다. 이그카칵카가는 카간, 그것도 북철가거든요. 대조 그 드라마상에서 대조영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어디서 인연을 맺냐기부산 도로 노예수용소에서 인연을 맺잖아요 대조영이 이제 당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먼저 잡혀왔던 이들이 북철입 근데 이 국철이 기부산 기부에서그 노예 그 노예 뭐 노역을 하면서 형제 정을 나누게 되죠 네. 처음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그 당나라의 압제에서 악재,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는 그런 충실한 그서로가서 어, 충실한 그런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만 나왔더니 목적이 진짜 실존이 이루에요 실존 돌고의 카간이고, 돌고의 제, 이 제국의 전성기를 이었 그런 카간이니다 근데, 물론, 대중하고 그런 관계는 포부죠. 안드로마속 남은 나런허 포부고, 예, 실제로 존재했카간이니요 이게 지금 이 사진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이요. 이 카프가 카간 그, 이, 그 주, 기념 주화가 나왔는데, 이게 토끼 예, 네. 실제로 응. 이제 이 역사적 기부를 모티브로 응. 네. 한 거죠. 그리고 모모 철과는 그 돌고래 채이 전성기들에 서 유가시아 자체를 통일했던 거예요. 초원지대 자체 통일했던 이분이고, 저는 그 돌고래 기원지를 작년에 그 모골 돌고래 기원지를 작년에 가서 투사 뷰에서 돌고 돌고래 비율을 칠칠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응. 같이. 이제 거기에서도 어 이제 목적으로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게 돌고래의 영토입니다. 이돌고래광 그 강대한 영토고 그리고 돌고래의 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고구려가있었고그 전에는 그리고 어 중앙아시아의지배 이렇게 강대한 제국이 었던 나라가 바로 돌고래이고 우리가 형제여러를 했죠. 고구려의 영가 멸망한 다음에 다수의 고구리 돌고을 위해서 우리하고 돌궐의 관게가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문관과 고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고구려 유민들의 자식을 인솔해가지고 네, 돌궐로 들어가게 됩죠 그 어, 그런데 이사람들은고궐의 왕족이에요. 고시자죠. 그리고 그중에서 고문관은 모철관의 서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일남일녀 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고문관이요 음. 오스트리아나 그냥 고, 그, 우리한테 고문주로 고문, 고문관이 아니고, 한자 그대로 역사적 이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어, 제이볼문제목이 이제 붕기가 되면서 중앙아서 각제로 흩어져갖고 결국 고구려 유민을 다 넘어가요. 어, 누가 이제 고구려 유민인지 누가 고구려 주신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걸 보면 놀라운 사실. 이게,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왼쪽에, 고구려, 그 아니, 오스만트루크의 수력도고, 오른쪽이 바로 고구려 의 수력도인데, 오스만트루크의 수력도하고 고구려의 수력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똑같지 어, 않습유사도가 거의 95%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오스만트루크 수력도는 뭐냐면 타지다기입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이고 벽화 같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인가 보면 쉽게 발견하고 쉽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못 알아봐요? 벽화 때 기본지식 없었습니다. 인식도 없었어요. 만약에 복불의 벽화를 알았다면 이걸 보면 어 이거 똑같네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그냥. 오구튼하고 그냥지나가요 있어 그러고 가서 보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안 보면 터키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겁니다. 인식이 없어. 요 그러면서 오스만 오스만스 그 이전에 이제 셀주크가 있었고. 그리고 오스 되고 이렇게 오스만스도 있었고. 터키에잘 터키의 잘 잡고 조 그렇게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에, 유럽에 있는 조족들하고 많이 섞여서 호레에 대한 고 오늘 한테 백일이 필죠 백일이 필 그리고 페르시아인들하고도 많이 혼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돌법인 민족의 그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 우리나라는 이제 일 시대를 거쳐서 바해, 고려 조선이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동쪽 끝, 서쪽 끝 이렇게 양면하고서 접적이 없었던, 네,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런, 그리고 나서, 어, 터키는 1923년에, 오스만트루크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로부터 아카트르크케화르파샤가 어,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면서, 어, 우리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선상에 출발하는 거 오스만트루크는요, 스스로 독립을 했고, 싸워서 쟁취했어. 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서 정치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국 때문에 정치했어요. 원자폭탄을 <웃음>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일본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일제시대도 오래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고 그게 그런데 히라우너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차이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할인물입니다. <웃음> 왼쪽에 있는 인물은요. 이스멘트 이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파트리버 케마파시는 두 개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어, 아리난 멘데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이두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주신 겁니다. 이게 그, 중요한 인물데요 토끼가 소련과는 전국 그, 케마파시아는 공산당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공산당의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공산당을뺏에 차단을 했어요훌륭이니다그 대신에, 소련, 소련에게 카프카스 정체를 빼앗기게 됩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사이에서 터키를 군중으로보라다녔죠 결국 원형은 터키하고 소련하고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볼수있죠 그래서 대국민 정서로 볼 못쓰고 소녀를 원수인 안하냐 했어요. 6.25에 참전 배경이 되요. 그리고 베데네스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네비하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둘은 숙적입니다. 둘은 적이기도 하고 서로 나이론이기도 하죠. 이게 터키 국회에서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지식입니 6,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 기습 당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유엔의 대한민국 지원을 결정한 그아보리카의 83호, 여기에 봉조해갖고 파병할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우리의 나라에 파병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천예하게 의견되는 거죠. 이게 터키가 쉽게 파병한 거 아니에요. 그, 그 수많은 의, 의사 결정을 물어봐야 되는 의원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격한 대립도 있어 근데 이스트 디네니는 이케말 케말주의자이면서 케말파시의 후계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터키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화 연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버나만 동반 끝까지 가고 탈북의 젊은 장군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참나도 안 난다. 이상하다. 그런데 맨드레스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터키는 유엔 창립 회원국, 국제통화를 실시한 벌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형제 비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세악을 접수로 보내는 것에 다 참조로 감쇄지 않을 것이다. 명 응. 결국 이잖아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서로 대치는 지리학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이때 누가 오냐면 터키 미심 자체적으로도 참전적으로 다 기르고 있습니다. 카레에서는 참전을 희망하는 참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만 명이 모아집니다. 이스탄불 부르사 뭐 이런 데서는 이미 그 가족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 요 결국은 이그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 멘데레스하고 그 이네니하고 그 그리고 그 제자라고 그, 그 대통령 현대그 상대 대통령하고, 예, 이 서로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저호원까지 찾아오고 그러면서. 터키를 나도에 가입을 시키는 걸 하게 하겠다. 그리고 경제 원조를 해주고 터키를 어, 경제적으로 부수시키게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하루를 봐서 결국 파금을 확정시키는 거야. 이게 굉장히 피맛이 는게 되는 거예 이렇게 이 장면이 바로 터키를 부고 부산항에 임판매들어 오는 장면이에요. 약 5천 명을 선발때가 1950년 10월 17일에 이게 부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유엔의 기록에 의하면 15,000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미사국을 제외하고 순수한 부사국으로 그런 그 전투요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3년간 전쟁으로 소진되병던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에축을해서 계속 고체,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한세 차례 정도, 인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규, 동장한 군대가 터키군 3만 명. 그규모는 미국어 영국음으로세 번째 답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터키군은 가공할 만한 육박전을 펼치면서 중국군가 북계군, 북계군을 밀쳐가기 시작해요. 최전선이 와했던 그대가한약 5천 원이 그리고 그 정도의 여단도 확인이 된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그 압록강 이그 있는데 그천천강예 맞죠. 압천강까지 내려가서 중국과 중국어구가 육박정도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실내에만 있어. 포켓분들은 음. 이제 구두리 전도그김장장 우리 우리 용인의예 용인에 긴장장. 용이시의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양지파니고 그리고 태교등에서 저그 태교등의 전투에서 큰 보고 정보 보정. 그런데 이이 전사를 이렇게 보면은 유교 전쟁 때 이제 터키군은 백병전이 워낙 강력했어요. 오스만 트크 제국의 후에 맞게 전지 전진, 무조건 전지밖에 없어요. 후퇴는 없어요. 총알이 밑받침. 그러니 사상자 가장 많이 할수 없는 거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이쪽에 착각을 하고 놀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토끼군은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오스만 토끼 그 제국이 전진할 군식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방식과 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끼군이 갖고 중국과 북, 한군을 완전히 협회를 시니다 그래서, 이런 토끼군을 두고 북계군하고 중국군들이 굉장히 토끼군을 두려워요. 무료무시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군 당으로 가장 많은 전사자, 영미군과 영국군 당으로 가장 많은 전사자들던가 보다, 966명이 들어게어요 그리고 2 0 0 0여 명이 부상을 입으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우리 감사해야 되는 사실. 이런 참전 부분에 대해서 터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렇게신문을다 미국이 저번에 나섰던 터키가 유교 5전쟁에참여해준 것을 보답하해서 나토에 가입시키고 경제원전까지 다 해줍니다. 지금 터키의 나토에 가입되는 이유가 6.25 전쟁기 때문이에요. 멘데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판자국 자국이라든지 자동,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요. 그리고 멘데레스가 이 자국법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매뮤을받아왔던 터키 농촌이라든지 경제국법에 막딱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테레스는 이제 자기의 정적인 인내위하고그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절대적으로 권력을, 그 구축할 수 있도록 했었던 전쟁이 바로 유교전쟁. 맨테레스 께에서도이 전쟁이 굉장히 고마운 전쟁입니다. 음. 근데, 그런 맨테레스, 맨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맨테레스는 결국 유교전쟁 이후에 독재를 해요. 뭐 우린, 우리, 우리 한국의 이승만 이스만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처음 도 같아요. 근데 아, 처럼높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갔지만 이분은 달라요. 절대 권력을 그, 부칙하데 10년 동안 독재를 하고 두번의부정선 본가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재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멘드레스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허약함이 그, 나타나고 터키는 갑자기 그, 상상, 상승 목소리로 먹다 갑자기 하얀 목소리로 떨어지 됩니다. 근데 우린,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행부가 터져요. 1960년. 근데 터키에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맨들, 독재자 맨델스를끌어내리자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그거를 진압을 명, 명령했던 군, 군인들이 갑자기 투데타입니다 그러면서 맨델스 정권이 체을 5포0 0 네드레스는 군사재판에서 사양으로 처형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르게 될것 같죠. 근데 네드레스에 대해서는요. 토키 역사계나 토키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는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유예요. 독재는 한게 나쁘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토키가 위치까지 올렸었는데도 네드레스에 돈이 있었다 는렇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체험형 댄데르 스장에는각 보건의 미디요 어찌됐든 보내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보건의 그 기억 해에할 겁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제되다 보다 이런 글들이 있고 암카라 중앙역에 가거든요. 코레파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왕으로 그걸 단단히 터키어리네. 터키 군용의에 이걸 순간이 생는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1973년, 터키모국이 50년째, 나라가 세워진 지 50년째 되던 해, 우리 그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 터키에, 방, 터키를 방문하셔서, 예, 그여기서 회담도 받고, 당시 대통령하고 음, 음, 회담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음, 음,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서 충북 타워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들의, 예, 영목을 믿고, 그리고 그 희생, 그희생각지 희생을, 예, 또, 그, 기념하기 위해, 각지 희생을 또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탑을 쌓아놓고, 그, 지금도 추모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공원 옆에 목표가 지금도 터키에 있어요. 있는 거를 실제로 제가 그, 구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터키에 가면은 그, 그, 이거 이제 목표를 한몇장 살게 요 그래서 이번에 사면은 어, 선물로 그한 <웃음> 장씩은 <잔씩을, 웃음> <웃음> 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한 장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터키의 흔적이 있습니다. 터키군에 이런 촬영했던 흔적이 있는데, 어 <웃음> 터키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가 있는가? 안카라 학원이라는 터전. 이러면서 수원 쪽에 앙카라 학원이 만들어지고 또 이 수원에 가보면은 암차라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이 길을 잘 바꾸어야 되는데 이길명칭도 바꿔놨습니다 뭘로 바꿔놨냐 여기 보면 서호동으 14번이라고 길 써있죠 암차라 길을 서호동으1 4번길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진짜 한국인 그 우리 한국인 터키의 이런 그 도움을 기억을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식까 지났어요. 이렇게 그 법과 이렇게 만놓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용인하고 터키 사이, 용인하고 수원 사이의 에대이튀키의그 예, 제막식이 열렸는데 왜 이런 제막, 제마, 이 제막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 터키, 원래 제 터키군이 용인하고 수원 사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네. 네, 그걸 기,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뭐가 좀애틋해 보지 않습니다. 네. 터키 군인들은요, 우,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에게 어, 단순히 그, 그 뭔가 이제 터키를 같이 친다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사, 그 선물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예, 그림, 그림을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그림이라든지이런 것들을 많이보게 이렇게, 그러면서 렇게 이렇게, 그 예,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처이 보면 이아이가아이라고 이렇게, 이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전파우리가 그 터키를 그, 그... 혈명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동상도 또 바꿔야 돼요 동상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상이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응저저 같은 경우 진짜 혈명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나안진 않아요 예. 응. 그리고 거의 어상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오히려 안할하아요 이분들 천적 인 첫번째는 이분들의 별명이 그 뭐냐면 꼬레 가지라고요 음. 신앙 가지라는 뜻 자체가 신앙의 소이라는 뜻인데 꼬레는 한국이죠 음. 한국을 수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음. 우리 터키 목사들에게는 그래서 꼬레 가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음. 그리고 소가 꼬레리로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각변이라는 예정도 있어요 어떤, 분, 어떤 분은 꼬레리, 뭐 무스타빵 꼬레리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네, 앞에는, 어,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식으로 이동을, 사용해야 했으니까, 무스타파니당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스타파 포레니, 뭐, 이스타 포레니, 뭐, 북스타 포레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한국 전쟁 때, 이게보안명이맥인데 한강의 기종에눌껴서 유럽 국가도 잘 사는 국가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을, 구, 한국을 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다. 어, 어떤 보람이냐? 내가,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싸워, 싸워서, 싸워도 될 가치의 그런 국가였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2002년 월드 컵로어요 3, 4일 전 때는 한국과 터키있고 감동스러운 그런 드라마. 이 감동스러운 드라마는요, 역성으로도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시분으로도 나오고 터키 내에서는 진짜 축제였어요. 4 8년만에 월드컵이 진출됐고 월드컵 3이라는 선정을 거둬었기 때문에 예, 엄청난 터키 내에서도 센세이션을 받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국이 터키를 이렇게 형제 나라에서 응원을 하고 한국이랑 호감도 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많이 도와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터키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당시에 터키 오랜 는절짜부이기가 엄청났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제 배치되는 분들 이때는 한국 사람들을잘 아시죠. 냄비 네비, 그비가끊는게 엄청 빠리들고 치는 것도 엄청 맛있잖아요. 그때는 이렇 모든 걸다줄것 줄 같이 이게 냄비가 팔팔 끓듯이. 그리고 대역 폐석기하고 월성기라고 하면 아이비인 분석가 펼쳐져 나오니까 각터기는다감동와 봤습니다. 아 진짜 한국기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줘봐 역시 현재 나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언론들을 계속 메모를 해고터키에서는한달이 있는 얘기입니다. 월성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한국가 3, 4일 전 얘기 뭐 이런 내용이 한달 이상 되니까 제가 있을 때도 한자은 배워놔서 터키에 있는요 근데 경기 전에 유교 천전 종사들이 당시에 터키의 종사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3, 3 4일 전에 찾아와서 기념사진도찍고 직접 경기도 관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히 터키에서 히비로 보면 이 장면이 심심치 않다. 어? 지금도 나와요. 음. 그래서, 로인전 등의 외신들이이 경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32전, 한국어, 터키어 342전을 두고, 역대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월드컵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를 지금 들을 때 있어요.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을 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어휴, 엄청 상성을했는데 2002년부터, 지금, 2000, 최근 2020년까지, 엄청 상승을 했죠. 한국의 각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는 뭐 불티약이 나가고 그리고 보셔서 2020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배출을 보세요. 서, 터키 스마트폰 보시면은 승시장 보시면은 압도적이잖아요. 예, 네.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에서도 사실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긴한데 이건 러시아의 그, 기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로 그, 터키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케이팝, 그다음 호감도 두 번째. 2010년대 이후에는 한류의 영향이나 뭐, 영향을 받아서 케이팝, 케이무비, 케이드라마가 인기가 <목> 높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케이팝 때문에 좋아하고, BTS 때문에 좋아한다고 볼는데 예. 네, 저는, 어, k 케이팝이 이런 게이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전통 예술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 예술이, 저는 케이팝으로 저게저 케이팝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데사실요 예. 네, 참고로, 그, 도배가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 말하고 좀, 또 이제 제가 틈딱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그, 여, 그, 냐면이슬람 국가에서, 그것도, 이스라이 많은, 한 70% 되는 국가에서, 어, 다리 이렇게 벌리면서 춤추고,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웃음> 그, 그, 부정적인 그,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터키인들하고의 과거에 대에서 그, 가장 주목받은 분이커플들 음. 한국, 한국과 터키의 국제 헌법의 수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많요 뭐냐면 이제 남녀는 서로간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커플들 그 중에서 이런 커플 이제 단톡방도 그 있어요 국제 집단 방도있도 한국 터키 그리고 보이기 위해 부모님이 숨길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한국 남자가 결혼하는 여러가지 터키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하고 터키는 젊은 애들은 유교를잘 모르지만, 유교를 찾아야 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DNA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입증되는 거죠. 이걸다 뭐냐면 DNA가 뺏기는 겁니다. 연평도 포기 때는요, 한그 창조용사 초성으로 불리는 그 터키의 네지즌이 네티즌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은 혼자가 <놀람> 50년대 내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싸웠고 나도 그런 것이다. Tlp에서 이렇게 남겼죠. 근데 네. 이,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 할아버지 한국에서 싸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창작용사의 후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그 내용을 그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독일 때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호의라고 볼수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의 포목 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년 될까 모르겠고 과연 토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우리는 토끼를 위해서 그거 싸울 수 있느냐 할때 나올 수 있는 용량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세월호 도대 토끼들이 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 이런 거는요. 방송에 잘 나가지 않아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왜안 이때, 이제, 터, 한국에 거주하는 터키 4명이, 형제 나라로서 모른 척할수 없다면서, 어,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의 육가족이 실종자 가족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케밥 구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집도 하는데 케밥 때문에 상대 죄송을 들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항의해서 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유족 당사자들이 항의됐다고 그러면 볼수 있어요. 근데, 자원사자들이 왜? 뭐, 좀, 이상하다. 잖 근데 이거는 선의를 가진 현재 국가들의통제 국가에 대해서 그 선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어쩌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격과 가게를 제대로 안 쓰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터키인들도, 이제, 그, 나라도 터키 분들도, 어떤 저도 이제 제가 아는데, 아는 아닌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캐방을 나눠주는 동안, 이 사람도 좋이 얘기할, 굉장히 터키 얘기하는 겁니다. 기얘기하고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이렇게얘기하고 그, 준비했던 고기는 이제 절반 정도밖에 나눠주지 못했다. 근데, 뭐냐면,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조금 이제, 그, 좀 덮어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이분들이 좀 기분이 나빴다고요. 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데 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고 사실 이 고기 고기 이거를 그정리 갖고 나고 나중에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야면 나눠 나눠 주지도 못하고 이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터키에서 터키 터끼 문화에서는 음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손, 자신의 선인을 무시할 예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그, 가정집을 하나를 방문하면 한, 그, 가정집 방문하면그 가정집에 식사가 나오면은, 3달간 쉬운 정도로 쫙 가요. 음식을.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그 거절을 거부를 하면은, 불편하게 생겨요. 왜냐면, 자신들 호의, 이렇게, 여인자들에게 호의를 배러리는데 호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원래 그렇게 유목, 유목민적 그, 그, 그, 그, 어, 습관이다. 요고 민족의 갈섭입니다 손님을 거하게 되셨다는 그런 상황에서 토킹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 그렇게 그 했다고 하면 정말 뭐냐 좀 예의가 좀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예의가 없는 거는 댓글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까지 는 이게, 이거는 게이 이런 거는요. 항상 터키하 관한 기사에 나오고 우리하고 터키하고 관계 기사 기사가 나면 이런 식의 댓글을 항상 나오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터키에서 무지하다는 것도 있지만 무지하면서 넘어서어요 이런 게이가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걸 보면은 뭐, 터키는 거의 불기적이었다. 터키도 모르고 콜로도 많이 와서 많이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가밥박하는거을남겨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이곳에 토끼로 가다 낳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이거는, 그, 거의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뭔가 이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한국에서 꾸준 도와주긴 했지만은, 아, 이 사람이 도와주는 탐탁치 않아. 뭐냐? 미국만이 채우고, 영국만이 채워요. 기독교만이 채워야 다 기독교 위, 기독교 밑에는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 어저께,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그 강의를 한다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전화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토끼놈, 토끼놈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 보관 건하도 모았지 어, 않그고그들이왜 우리나라로 고우리는 그들이 초청 중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응? 그 우리는 토끼나 이슬람의 보급받는 차라리 북한하고 중국에 중국보 중국에 보되게다그 얘기 그 없어. 그 이게 보 그, 벨로그리스트 제가 이게 남겨놨는데, 쿠르드가 우리를 도왔다더니, 뭐, 벨로그 쿠르드였는데, 그런 거는 근거 없는 남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몇 명의 이제, 몇 명의 이제, 그, 참교교사가 이제, 쿠르드인들이 있는데, 그 쿠르드인들조차도 터키계 쿠르드인지, 실제로 그, 쿠르드계 전통 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터키계 국보였던 아카테크 케와파샤가 크루드 쪽에 리스포를 시켰어요. 습 근데 그거는 안나 보니까 병력이 2만 명이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으로 그런 그 병력이면 은 암클라레임이 참고 나았을 병력이 있는데 왜그 병력은 카국으로 오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얘기는 그런 거고. 그럼 크루드의 어디서가 터키인데 지가 되고 럼 터키임이에요. 막 이러니까 지체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어, <웃음> 뭐한테는 크루드 전고 수관도 없는 한국인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강제동원 뭐 얘기가 있는데 현지나 유일주이 그런 문, 그, 그 유엔주문서나 그런 여러 제한적으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강제동원에 대한 그 얘기도 없고 그리고 그전 대통령이자 야당이었던 공안당 대표 대표 그리고 이스라엘 이내니 이그전 대통령도 쿨게된거예요 쿨드가 패박당했으면 모더로 그, 그 음, 이댕이가 대통령이에요. 말이 안 돼. <웃음> 그, 강단의 경우는 교차 걱정할 수 있는 지인이 없습니다. 지고도 없고. 몇명목격자들 뭐, 지수뿐이에요. 근데 그런 일 있으면 토끼 대통령이 위험한 소녀처럼 사냥할 저왜 가만히, 그, 가만, 그, 가만, 그, 가만히 있자 거기 앞에 가서 그 지수에 그겨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 그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거도 없고, 참조도 해요. 참전을 받자 일개 소수의 부가였던 참전군 그러니까 프로듀계 참전군인의 그 직원만 듣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고인분들, 퍼키 네, 군인들, 그리고 유족분들의 가슴을 고술방내는겁니다 그리고 아이영어아이들한테 퇴세시키는 거고, 우리, 우리의 팀주도 의미를 퇴세시키는 거예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에 그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 안보 그리고 국제 평화의 확립을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영원히 지속될 구정을 돋독게 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도둑,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전략자 동반자 관계로 어, 격상되었던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땅의 영원한 피치처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께서 그들을 영웅을 축복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네. 강의를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하나 네. 질문 나눠할까요 아, 네. 게꼭4분이 네. 있으시면. 네. 네, 아까. 네. 네. 우표와 아이라우하맞아요 네, 저도, 저도 아이라고 합니다. 예. 또, 저, 제가, 예. 와, <웃음> 와, 대단하네요. 예.